들어줘? 응. <웃음> 오 그래도 잠깐 또 가을 같네 칼갈갈갈어 나게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어떻게? 치워야 되나 손으로? 근데 이건 좀 치워야겠다 이렇게 <웃음> <꽤> 돌리고 있어 양이 <웃음>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가버렸어 잤어? 응게 싫어하다보 왜날 싫어해 어오 운전하면서 노래 부른다 오 한손 운전한다 오콧 전방 주시를 해야 됩니다 메인 이걸로 택자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. <웃음> 아 진짜. 아. 불 대박이다. 와. 오 마늘 냄새. 와 <웃음> 와 진짜 신선하다 진짜 겨울에만 이런거 먹을 수 있어 맞아 헐. 우리나라 민족이 고추를 고추소스에 찍어 먹는 나라래 진짜 찐이야 오이를 항상 보관해. 꽁? 께니 겁나. 청양고추를 이렇게 얹어 먹어야 돼. 그래도 오래 있으려면 텐트 있어야겠다. 방어는 멸종 위기 안 되나? 이렇게 너무,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? <웃음> 오래가라. 확실히 대방어가 맛있어. 그냥 방어보다. <웃음> 음. 달라. 달라. 빵 겁나 많아. <웃음> 어 빨대가 <말 데가> 없다. <웃음> 그냥 이렇게 입으로 먹어야 돼. 아, 저... 어 맛있네. 젖병 같아. <웃음> 오 할라피뇨가 중간에 있어. 오 맞네. 응. 아, 딱 봐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야. 우리가 빵은 좀 달려 취향이. 아 어, 음, 음. 네. 어. 맛없는 척하지마 아 어, 진짜 <웃음> 맛없는 <맛은> 척하지마 <웃음> 맛있잖아 그냥 그래? 그냥 못하 마요네즈에다가 <웃음> 마요네즈에다가 카레 <웃음> 끔찍한 혼종이다 <웃음> 무가 진짜 맛있다. 것도 어,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무슨 맛있다. <웃음> 무맛이야 무맛 자기야. 요즘에 계속 줄 먹었더니 여기만 노래. 노래? 줄 <웃음> <웃음> 많이 먹으면 진짜 손 노래진다. 응. <웃음> 저 아저씨 의자 았어 이 저런 돼야지, 큰일나는 음 게잘해야겠다이 음 정말 무거워!